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자살함시 통화나 문자를 남기고 자화탄을 피우고 사망하였다면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창원지법 2019 가합 54620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위인정사실에 F와 원고 A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F의 직장 동료들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등을 더하여 보면 F가 지속적인 고용불안, 전적 후 근무 형태 및 업무 내용의 변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통증과 생계에 대한 부담감, 휴직 연장 및 배치 전환 요청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주와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고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F의 자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인정사실만으로는 F가 침실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F는 2019년 6월 3일 22시경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가 다시 집을 나간 후 2019년 6월 5일 15시 26분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F는 당시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5호에서 창원시 의창구 제2인근 임시공영주차장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자살을 실행하기 전에 위 차량 운전석 뒤편에서 발견된 냄비와 착화탄 두 장을 준비하였던 것을 보입니다. 위와 같은 자살 행위의 경위와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f는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장소 및 도구 방법을 선택하고 밀폐된 차량 안에서 착화탄에 불을 붙이는 행위를 실행에 옮겨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F가 2019년 6월 3일 이전부터 지속적인 고용 불안, 전적 부 근무 형태 및 업무 내용의 변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통증과 생계에 대한 부담감, 휴직 연장 및 배치 전환 요청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주와의 갈등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9년 6월 3일에는 심적인 부담감을 가진 상태로 복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신청한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듣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욱 심한 심리적 부담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F가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의 조사과정에서 F가 힘들다고 호소하여 우울증 진단을 받아보자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으나 F가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으면 고용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상담센터를 알아보았으나 비용 부담 문제로 상담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F가 위와같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행위의 의미나 그 행위에 따른 결과를 인식,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질환을 겪었다거나 그와 유사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속 서울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F의 사망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하였으나 자해 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의 해 인정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는 근로자의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 그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이난 정신적인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한 경우와는 문헌상 차이가 있고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가 자연의사 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와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본 자살의 경위 및 방법 F의 병력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자살을 선택하고 실행할 당시의 인식 및 판단능력이 위 업무상 제외의 인정기준에서 정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더 나아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고 보긴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